네 오늘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제가 필사한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예요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네 오늘 2020년 5월 5일 화요일 제가 필사학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여백이 소중한 이유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비우게 합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없는 사람에겐 어떤 감동적인 시나 아름다운 음악도 울림을 줄수 없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날마다 이런 오늘 되세요. 좋은 일만으로 기억하며 지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행복했다.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제가 필사한 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갖고 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제가 필사한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인간관계는 진실밖에 없다. 거짓된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좋은 인간관계가 될수 없다. 진실해야 사람이 붙는다. 남을 속이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게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거리감이 생기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세상을 살다 보니 인간 관계는 진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네, 오늘 2020년 5월 9일 제가 필사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친구에게.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산하지 않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친구로 남아있죠. 어떤 위치이든 동등하고 변치 않는 친구로 서로를 비춰주는 등불같은 친구로 남아있자 전승환 나에게 고맙다 중에서.